그쵸. 뭐 충분히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상 1효코전을 지금 만든 상황이어서 어, 충분히 이러한 그 하락 트렌드 또는 구름대 상단 저항 그리고 후행 스팬 캔들 저항 이 어,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일단은 어, 큰 차트에서는 큰 차트에서는 일단은 조금씩 어,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매수가 조금씩 받쳐주는 모습, 어,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도 흐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주봉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차트에서 가장 핵심 가격, 8200, 어, 지워야겠다. 8200, 8500이었죠? 8200, 8550. 저,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8200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8550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8550선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주봉 구름대의 지지를 깨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의지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음, 물론 눌림도 상당히 강하죠. 눌림도 지금 상당히 강한 자리긴 한데 어찌됐든 치열한 그러한 공방이 예상되는 모습 그리고 큰 채널에서 수렴 큰 관점에서 수렴 채널인데 어, 이 수렴 채널 하단부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않고 바로 8200에서 컷하고 8500까지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영향을 요 위에서 좀 유지하지 를 해야 않을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8500선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 어, 요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일본에서 개선을 한번 보면은 지금은 기준선 우리가 어, 아직까지 중단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일본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를 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8,200 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8,200 불 지지에 대한 그 근거가 어 다른 그 매물대에서 그 어떤 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봉상 기준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준선 지지받고 단기적 단기, 단기 추세 의 중심 전환선이죠. 요선 전환선 저항을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9,000 불, 어, 9,000 불. 그래서 지금은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9,000불 그리고 8,200불 사이에 지지와 저항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이거는 단기봉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서 9,000불 뚫어서 만 불까지 간다 라고 하면 은 어, 조정 조정 주고 반등 주는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매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자리고 만약에 뚫지 못한다고 라 하면 은하락하동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대략적인 목표값을 어 다시 한 7,000불 초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9,000불 저항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9,000불 저항 돌파. 이거는 단기봉에서 다시 패턴 관점으로 설명드릴 때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지금은 일봉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선 8,200선, 8,400선 정도 되겠네요. 8,400선 그리고 9,000선, 8,400, 9,000. 자, 어제 관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어제 관점은 확산형 채널이었습니다. 어제 관점 확산형 채널 그리고 어, 실제로 확산형 채널 하단부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계속 반등을 이어가는 그 움직임, 그렇 어제 말씀드렸죠? 어, 요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음, 일단은 확산형 확산형 채널이기 때문에. 하단부와 상단부의 지지저항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관점이죠. 어. 근데 일단은 그 상단부까지 가기 전에, 음, 여기, 큰 수렴 채널 상단부 저항, 여기가 9,000불입니다. 네. 그래서 9,000불을 넘느냐, 마느냐 여기가 아까 그 일본 기준선이랑도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일본 기준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2%만 더 오르면 오, 이제 9,000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9,000불 뚫고 올라간다. 어. 그러면은, 뭐 확산형 채널 상단부를 한 9,600불 타겟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양봉 세게 나온다고 하면은, 만불까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 네. 이렇게 그려놨고요. 대략적으로 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계속, 어,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중심부가 8,550불이잖아요. 그래서, <웃음> 그 박스권 중심부가 결국 요 구간 동안의 추세 중심인데, 지금은 4시간 봉이기 때문에 꼬리로 조금 보이는데, 어, 어찌됐든 요 박스권 중심, 8,550불, 밑에 위치했던 그 구간보다 그 위에 위치했던 구간,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그 구간의 추세가 강세냐, 약세냐로 나뉘잖아요. 어 근데, 이 구간 동안에는 충분히 강세로 유지가 잘 되었기 때문에 9,000불 돌파를 어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로 위에 일봉 전환선의 저항이 있고 큰 타임 프레임에서의 그 트렌드 저항도 있고 후행스팬 기준선 주봉상에서 후행스팬 캔들 저항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9,000불 여기선 떨어지겠지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 있지만 어쨌든 박스권 내부에서의 흐름만 뭐 듣고 본다고 하면은 그 구간 동안 현재 구간 동안 강세를 유지했던 기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한번 9000불 저항 다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통곡의 벽에 지금 닿았습니다. 우리 통곡의 벽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통곡의 벽에 닿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돌파하고 리테스트 관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채널 상단 돌파그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어,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채널 관점으로도 그 패턴 관점으로도 패턴 관점으로도 목표가가 거의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도달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리플은 어, 그 대부분 리플 좀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런 자리에서 많이 구매하죠. 아 리플 간다, 본격적으로 가나보다. 네, 근데 그런 데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욕 나올 때, 리플 욕 많이 나올 때 구매를 해야지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리플. 아무튼 잘 보시고요. 네, 리플은 220원만 안 깨진다라고 하면은 좋은 움직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플. 네, 그래서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